여러분 저 캠핑장 도착했어요. 벌써 자켓을 안 입어도 따뜻한 날씨에다가 하, 해가 너무 눈부셔. 너무 좋아요 해가. 제가 이제 쓰는 조명들 배송했다가 오하던 뽁뽁이들을 얘네들 감아주고 있어요 하고이 창문 가리기에 비용 있고 그리고 얘도 조명 전부 다 먼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거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 요렇게 씌워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장갑 여기다가, 여기다가 올리는 애들 이거 있다가 밖에다가 세팅해야 되고 이 가방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반팔 거예요. 이건 잘 때. 여러분 내부로 지금 들어왔고 요게 지금 쿨러가 하나 안으로 더 들어오고 여기에 지금 조명이랑 넣은 박스를 원래는 박스가 없었는데 뭐 잡다구리하게 좀 넣어놓고 하려면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얘를 하나 가져왔는데 공간을 생각보다 차지해가지고 얘는 이 위로 올릴지 고민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차박은 제가 지금 적응이 좀잘 안됐어요 <웃음> 어렵다 어 이거 하나 빠졌는데 아 여기서 빠졌네 지금 저 완전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물 들어오거든요 드론 오늘 가져와가지고 한 10분 뒤? 한번 드론 날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차 한잔 하려고. 아 지금 내가 나오는 거 어쩌는 거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액정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깜깜해요. 아것도안 보여요. <웃음> 저거 제 테이블 <웃음> 아나 가스도 없이 이러고 있다 <웃음> 여러분 차 안에 지금 제가 이거 다 붙여놨더니 엄청 깜깜한 거예요 <웃음> 장난 아니게 어두워요 제가 이번에 이거 티 사봤어요 사실 전 이렇게 달줄 몰랐어요 저 요즘에 액상과 당류좀 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오늘 발견된 게 차에서 이것도 나왔지? 이번에 산 티는 하필 여기에 이렇게 되게 단게 들어가 있지? 티단거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약간 맛있다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또 여러 개 샀단 말이에요 안먹을 순 없고 어, 먹으려고요 <웃음> 커피 마셨으니까 루이보스로다가 요거 마실게요 어, 근데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거 빨리 타가지고 드론 띄워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빠 바빠 이 티가 어떻게 생겼냐면 으흠, 티백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이 가루가 좀 달달한 슈거가 들었어 그리고 여기에 과일이 <웃음> 정신없어 지금 여기에 과일이 이렇게 든거예요 너무 달게 먹고 싶진 않아 가지고 조금만 우릴래요 물이 거의 들어왔어요 이게 바람이 어머무시하게 불어요 그래서 드론도 중간에 접고 어, 근데 옆에 지금 차가 여기 이렇게 아무튼 캠핑장이라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 제 앞을 막으면 안 된다고요 드론 띄우다가 얼른 드론도 정리하고 그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요거 문도 닫았잖아요 어 바람이 솔찬이 불어 솔찬 아, 콧불라 저 약간 출출해가지고 고기 가져온 거 있어서 고기 먼저 먹으려고요 어때요? 한점 하실래요? 아, 이 창문 왜 이렇게 드릅냐 바람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을 못 열어 놓겠어요 이 고기 살짝 구워먹고 프라이팬 프라이팬에 이건 차에다가 들려고 오늘 먹을 건 아니고 이따 원래 저녁에 먹으려고 한 건데 한잔 합시다 밥브 썰었지, 조금 너무 맛있겠다. <웃음> 저렴한 고기랑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제가 요거 홀그레인 워터 갖고 왔거든요 요거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냥 술안주로 먹게요 <웃음> 빠져버리네. 오늘은 청아 가지고 왔어요 벨다 술도 담배 그냥 술 마시고 오늘 도다네 고기. 테이블 위로 올릴까? 그래야 촬영이 편하잖아. Seems your h just needs a fresh start.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 4시 밖에 안 됐어요. <웃음> 이거 한잔 먹어보고 불멍을 해도 될지 어쩔지 한번 바람을 볼게요. 얼마나 불멍하고 싶어 가지고 고기는 맛없는데 술은 다네. 제가 한병더 가져왔지. 음, 아, 이거 설거지 하고 오면서 장작사 오든가 하면 된다. 출봉하고 싶어 이거 네, <놀람> <맛을 해봄게. 놀람> 음. <놀람> 잔이 엄청 조그만데 커! 깊어가지고 <웃음> <웃음> 스프는 많이 안 해요, 잼만. 저희 조카 보내주고 남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사버려가지고. 박스에 안들어가더라고 가서 맥주나 사올까요? 책. <웃음> 제... 책 읽는 다음에. <웃음> 여기 지금 바다 물이 꽉 찼어요. <웃음> 지금 찍었어도 됐네, 드론. 아까 바보 같았네. 엄청 급하게 막 했는데. <웃음> 엄청 이쁘다. 여기 지금 진짜 이뻐요. 소리 듣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장작은 사왔는데 맥주도 사왔는데 맥주를 마실까 어떨까 어떻게 할까 우리 맨날 빈들빈들 돌고 아 뭐냐 이거 빛 조명도 어렵고 빛도 어렵고 다 어려워 다 어려워 아, 저 이거 수건이거든요 아, 제가 원래 목폴라 항상 입는데 오늘 다들 막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아, 약봤네 큰일 날뻔 어쨌든 이거 차고 있으니까 좀 나아요 추워요 추워 근데 바람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불 거든요 음... 늘 고민입니다 인생이 고민의 연속 음. <웃음> 떴어요. 그래서 차한 잔을 더 마시려고 합니다. 바람이 근데 점점 차져요. 지금 바람막이를 가져와야 됐었나 바람막이 가지고 다녀야 되나 바다 올 때는 좀 준비하는 게 좋은데 바람막이 이렇게 확실히 바다 쪽은 바람이 세가지고, 알면서도 준비 못했네요. 생각은 했는데, 바람 불겠다, 이렇게. 하고 있나봐요 나 여기 자리 완전 좋다 바로 해하고 정면에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읽을 책은 고양이는 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 독서 이렇게 받침 이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나? 좀 찐해요 물을 더 끓여서 섞어야 겠어요난좀 라이트하게 먹고 싶었는데 찐해요 아 근데 지금 햇빛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빛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거는 지금 사실 밖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 막아버렸어 그냥 촬영 안하고 책읽고 멍때리다가 여기를 딱 봤는데 <웃음> 아 여기 지금 완전 난장판인거예요 이렇게 완전 촬영 안하고 지금 책읽고 차 마시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웃음> 뭐 말하고 싶나봐 막 할말 돕구먼. 뭐. 아무튼. 너무너무 예쁜데. 저거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담고 싶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난 이러면 저건 저러고, 저건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래, 이래, 이래. <웃음> 나는. 나는 나랑 같이 담고 싶은데. <웃음>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Ha ha ha. 손질하는 거는 저 바깥에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웃음> 슬그슬그 이 안에도 불을 밝혀 줍시다. 도마는 안 가져왔고, 요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트레이, 뭐 접시, 뭐이 쟁반 <웃음>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여기에 막 칼집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저는 제제 제 선에서는 그렇게 용납이 좀잘안 되거든요 후라이팬 위에서 바로 이렇게 칼질하는 거전 너무 싫어요 아 이거를 집에서 손질해 온다고 해놓고 하, 진짜 바보 같다. 나 이거 하나다안 쓰는데, 왜 양쪽 꼭지를 닫아버렸지? 내가 <웃음>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웃음> 그나마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몰라? 오늘 칼국수라, 여기에 이제 면, 그 다음에 이제 양파랑 당근, 그리고 바지락. 바지락 씻어올 거예요, 지금. 아무튼. 씻어옵시다. 그때는 이거 끄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완전 깜깜해졌죠? 저 약간 바람이 잠잠해가지고 밖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놀려고요. 우후후후 하고 어 버너랑 가져가면 될것 같아. 여러분, 연기가 아주 어마무시하네요. 여기에 소서운파지가 많이. 했어요. 어 입이고 나발이고 지금 눈물이 나네. 넣어볼까요? 근데 국수 다못 넣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드실 분들은 여기 청양고추만 넣으면 되겠어요. 너무나 간단한데? 여러분, 제 잠깐 안본 사이에 막 멈췄어요. 완전 맛있겠다. <웃음> 막판에 저 여기 자리 만든다고 잠깐 이렇게 한눈 팔고 왔는데 부루악 끓어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아이씨. <웃음> 저, 저기 다 젖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육수 하나를 그냥 넣었던 간을 전혀 안 해도 돼요. 라라라라 종값김치 가져왔습니다 이딱 그대로 써야되데 음 참기름 살짝 두를까? 아 귀찮아 저기 있는데 지금 완전 깜깜해져가지고, 앞에 바다고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음. 바지락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웃음> 뭐야 아 그래도 이렇게 좀 이루 이렇게 앞니로 잉 해서 먹는 맛이 있는데 뭐 그거 이렇게 있어야지 아 자, 하필은 살짝 해감이 들든 놈이 있었나봐요 음, 저희 남편이 진짜 좋아하는데 거의 사먹었거든요 저희는 최근에도 저 두께가 집에 간날 오빠 혼자 이거 사 먹고 막그러더라고요 <놀람> <놀람> 깨끗하게 얘는 다 비웠고 바지락을 다 뺐더니 이렇게 남았네요. 이거는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남은 면은 집에 가져가면 됩니다 어? 좀 신나는데? 듬칫듬칫 아구 건너야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면 불이 사을하나 나지는 얘만 담아놓면 되는구나. 딱 하고 올게요. 으이. 여러분, <웃음> 이를 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폐, 사태... 어이씨, 나 이거 아까. 아구야구. 이거 닦아야 돼. 진짜. <웃음> 손에서 부셔부셔다 손 씻고 와야겠다 하.. 진짜 미치겠네 자는 거는 그 다음에 침낭 이거 넣고 잘 거예요 굿나잇 하세요 닫아줄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요 날씨 이제 완전 다 풀렸네요 이제 나가서 바다를... 여기서도 보이네? <웃음> 겨드워 <겨두어? 웃음> 여러분 지금 저는 세수하고 다시 와서 <웃음> 오늘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볼터치를 했더니 <웃음> 큰 거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웃음> 저는 <웃음> 이거 미역이거든요?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물 담아서 불려가지고 올게요 <웃음> 미역불리러 가는 덴 볼터치죠 <웃음>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일단은 아침을 먹어볼게요 밖에서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고미애호. 조용하다 너무 좋다 제가 너무 뭐 많이 했나봐요 큰일 났네 여러분 목이 추워가지고 이거 차에 제가 랜턴 싸놨던 거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목에 이렇게 하는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길어 목이 이렇게 긴 사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긴거야 아 이거 원래 이렇게 까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건가? 아 그러면 코가 너무 쫑시는데? 코가 납작이 돼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거 하니까 따뜻은 한데 너무 웃기더라고 또 흐렸다가 해가 나왔다가 막 이래요 미역국은 살짝만 이렇게 끓이면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겠어요 눈부셔 여기에 나 참치캔 이게 미역하고 참치하고 오트밀하고 넣어서 먹는 겁니다. 뭐 취향에 맞게 간하고 뭐 야채 좀 넣으실 분 있으면 넣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요즘 미역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거 먹고 이것 미역 오트밀도 자주 먹고 그 마켓컬리 미역면도 저 되게 자주 먹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그 메밀소바 그 소스가 신의 한수야. 이거 약간 좀쫌시네아 좀 내가 목이 얇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이거좀 늘려 미역 아무리 봐도 너무 욕심껏 가져온 것 같아요 혼자 먹을 건데 남으면 또 이대로 가져가야지 <웃음>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시원한데? 이거 옛날에 소지사업 미안하다, 모시게한다 그거 아니야? 요거 참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기 빼서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참치캔이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먹을 양은 아니긴 해. 참치캔도 한 번에 먹으려면 한캔다 쓰진 않고 집에서 두고두고 먹을 때 이렇게 하는데. 됐다. 국간장이나 약간 소금 이렇게 맛 이렇게 간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제 쓰고 나왔던 육수 한나에반 틈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끓는다 근데 이게 미역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으니까 조금 약불로 해서 냅둘게요 틈이 이거 넣을 거거든요. 뭐 넣. 아이고 다 됐습니다. 이제 아침 먹으려고요. 아이고리야. 해도 비치고 바람도 불어서 안으로 들어왔지요. 후! 한솥! 여기에다 좀 덜어서 먹을게요. 저 미역국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막 미역만 엄청 막 한솥씩 그, 막 건져 먹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오트밀에 빠져가지고 막 메뉴를 찾아보다보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달 한 됐나? 먹기 시작한지 아! 참기름! 참기름은 있어! 아, 참기름 꼭넣라고 해놓고 참기름 빼트린거 봐아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새들도 조금 조용하고 좋네 아 너무 시끄러워 박을 훨씬 더 자주 자주 다니고 싶어요, 진짜. 더 빨리빨리 다닐 수 있을 때. 트렁크 모기장도 해야 될 건데. 저는 우유랑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 오트를 퀴고트라고 해가지고 납작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그거를 먹는데 이렇게 끓여먹는 용도로는 그냥 퀴고트 말고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사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맨날 오트밀은 플라방거 먹다가 너무 그게 용량도 조금 금방 먹어버리고 가격은 비싸고 해가지고 2kg짜리 그냥 큰거 사서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은 거는 여기다 이렇게 싸놨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은 집에 가는구나 아쉬워 이래서 노지 다니나봐요 막 시간을 쫓기듯이 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공간을 지금 제가 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공간이 되게 조그매가지고 여기 <웃음> 왜 있냐 여기 있잖아요 저 의자 뒤에다가 해놓은 거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티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 빼서 써요 엄청 간편해요 여기에 이제 칫솔이랑 뭐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이거 립밤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여기다가 넣어놓고 차가 조금 해가지고 이 청구 높이를 맞추려면 이 수납을 막 엄청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짜투리 공간에 수납이 은근히 좀 있는 편이고 수납 폭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뭐 조명 같은 거그 다음에 인덕션 그 다음 전기 포트 제가 혹시나 이제 파워뱅크로 쓸수 있을 때 긴급하게 쓸때 쓰려고 뭐 고런거 소화기 여름 침낭 항상 예비용으로 여기다가 넣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바로 써야 되는 것들은 다이 밑에 있다 보니까 꺼내기가 힘드니까 제가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밑에다가 넣어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아까 요거 뭐 들다가 허리 살짝 삐끗한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아뭔 세상에, 아우 미쳤나 봐. 아니 어 왼쪽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내가 지금 커피나 한잔 먹고 가면 될겠어요 저까지 너무 멀어. 여기 엄청 멀어요. 제가 맨끝 사이트여가지고 완전 저 초입까지 이렇게 쭉 가야 돼. 아 금방 낫겠지만 <웃음> 굉장히 저 되게 이렇게 무작해가지고 그러고 막 쓰레기 봉투 이렇게 쓰레기 옆에 정리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아 가지가지한다 이 말을 되게 자주 하고 있는데 <웃음> 오늘도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웃음> 갑자기 허리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좀그러지를 않나 아무튼 운전 조심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앉아있을 땐 괜찮아요 서면 조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